일본 이즈제도의 지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입니다. 도, 도대체 이즈제도 해저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어.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12주년 당일 날에 이즈제도에서는 규모 5.2와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18일에는 규모 4.4와 4.8, 3월 21일에는 4.9, 23일에는 4.6어제 24일에는 5.4, 4 7 5 0의 연속 3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본대지진 12주년을 시작으로 시작된 규모 5.2의 강진은 어제 3월 23일까지 규모 5클래스가 3번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이후로 9번의 연속 강진입니다. 또한 어제 3월 24일에는 일본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규모 4.7 진도사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바라키현은견디어줄수 있을까? 최근 이즈제도 하치조지마로 시작된 지진이 시즈오카현 수로가만을 거쳐서 치바현과 이바라키현을 강타했던 지진이 이번에도 어제 이즈제도에 연속 9번의 강진 이후 또다시 이바라키현 북부를 규모 4.7의 강진이 강타를 하였습니다. 이바라키현의 지진이 불안한 이유는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70에서 90%에 달한다고 얼마 전 일본 정부 지진 조사위원회가 발표를 했기 때문이며 또한 이 경우 시즈오 카현앞바다까지 태평양에 뻗은 난카이 트로프를 따라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는 피해가 더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 본대 지진 발생 후 12년이 됐으나 여진이 끊이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 직화 지진 즉 도시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3월 11일을 시작으로 한 이즈제도의 강진이 안 좋은 시그널인 것은 바로 지진은 시간과 지역이 반복되는 것이 대부분의 지진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2022년 1월 1일 일본 후지산이 대폭발을 했다면 2023년 1월 1일에 다시 한번 후지산이 폭발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